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2년 전 국민께서 많은 기대를 걸고 만들어주신 176석을 가지고도 우리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향후에 있을 대선, 지선 모두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당대표에 출마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이 말이 우리의 현실이 된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을 바라보고 169석을 가진 지금이라도 국민께서 요구했던 사회적 과제들, 약속했던 일, 할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어야 한다. 제 오랜 소신이자 허락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대상을 바꾸지 못하면 누가 그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때 민주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불안한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민주당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필요한 일들 약속한 일들을 반드시 해내고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서 다시 국민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더 많은 국민과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다시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저 박주민이 나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위해 안전한 사회 평등한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고 권력에 맞서 개혁에도 항상 앞장서왔던 제가 반드시 해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제게 모아주신다면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